굉장히 여러가지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레전드 리턴도 너무나도 좋고 그 다음에 이셀 뽑기도 너무나도 좋고요 그쵸? 하지만 신규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새로운 오공이 나올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세진님 감사합니다. 든든하겠는데요? 자, 일단 한 개는 확정이니까 당연히 뭔가 확정 모션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어, 거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거독은 안 나왔어요. 거독이 나오면은 실패 확정인데. 과연? 제발. 미리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신5 0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번째까지 아무것도 없고요 다섯번째 아쉽게 아직 스파킹 없습니다 여섯번째도 없고요 일곱번째 아맨 마지막 하나일려나요 여덟번째 아홉번째 자 이제 맨 마지막 하나인데요 뭘까요 제발 뭘까 진짜 미치겠네 어 아, 얘는 진짜 뭐할 때마다 얘, 얘 거의 엔딩 요정인데요 저번 셀 뽑기 영상에서도 얘 나와가지고 내가 그만뒀던 기억이 나는데 <웃음> 한번더 갑니다! 초보 아무 상관없어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 아, 아타라벤도왜 맨날 나와? 아오네리가다 개. 오서 4개. 고 5개. 소 6개. 네 상관없습니다. 일곱 개. 맞아. <웃음> 속도 디스야 이제 똥개 이어서 어, 토끼가 나오네요. 오늘 후원해 주신거 제가 한번 현질해가지고 뽑기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이게 어 가리는거 이걸로 가리고 기다려봐 진짜 죽겠네 진짜 <웃음> 뭐 사야되지 잠깐만 뭐 살까요 교환소에서 티켓 사서 아다 샀어요. 오늘 샀어요. 안 됐어요. 아 동물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 미치겠네. 자 커다란 현질은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스탯 시결이 진짜 효 율이 좋 은데, 그게 한8 만원 들 더라고요. 거의 만 원당 천개 죠？세루 너 로, 정 했다. 잘 나올까요? <목소리> <제가> 한거든요 <목소리> 막혔네요. <목소리> <목소리> 아첫 번째 시작 계속 대베맨 나오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어휴 다행이다 그나마 나와서 다행이에요 정말 뜬금없이 오반이 나왔어요 하지만 셀이 아니잖아 셀너왜안 나와 셀루 커먼 커먼 커먼 커먼 커먼 커루 셀우 나와 와각 게임입니다 자, 다운됐어요. 이거 결과물. <웃음> 결과물 확인해보겠습니다. <웃음> 자, 다운이 먹었거든요. 과연 7개 뭐가 나왔을지 보겠습니다. 야, 이 진짜 왜 그래, 이거. 너 방송 각잘 잡는다? 어? 자. 기타 어 뭐죠? 꽃기력. 이거거든요. 오랑 아이티다. おらの地みんなもんかみんなのためあっとい一人残らず生かしてはおかん<音楽> 오래 못, 오래 못, 오래 못, 아, 희한한 거. 이시개 아, 유, 유, 유, 시, 시, 시, 7 3개할수 있어 제가 이것까지 하고 마칠게요 아... 제가, 제가 여태까지 아껴뒀던거 초필사기 쓰고 마무리 해야겠어요 진짜 이것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초필사기 씁니다 초필싸기다 진짜... <웃음> 지금 네칸 들려, 내갠가요 오케이. 마타우아잖아 하나만 더 뚫으면 되겠다. 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저희 최후의 보루였어요. 됐어, 여러분들 탈탈 터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탈탈 터고 이제 끝냅니다. 됐어! 전개 됐어! 가자! <웃음> 가자! 이거 하면요 저한번더오 무릎까지 갈수 있어! 하 제발! 제발 진짜 마지막이다! 손에 완전 땀나고 이거는 정말 흐잇! <목소리> g r a c i a 그러니까아 니가 누구야? 니가 누구야? 이가 누구야? 니가 누구야? 니가 누구야? 니가 누구야? 니가 누구이 니가 누구야? 니가 누 니가 가니 아 이게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5% 가봅시다 5% 5% 5%는 되지 않? 아 오랜 조건이지아안 나오겠다 하! <목소리> 아, 이거 스파크 확정인데 괜히 좋아했어요. <웃음> <웃음> 세루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세루가 나왔어요. 1단계 세루. 네, 1단계 세루고요. 어. 좋습니다 그래요 HSK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끝을 보자 이거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바로 갑니다 기다려 보세요 이게 좀스텝이좀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어 이렇게 해주신 거는요 이제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보시는 분들도 즐거우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저도 알고 있어서 바로 갑니다 이거는 검색해서 나온건데 너무 이쁘죠? 2020년 할로윈그림이네요 자 배치가 바뀐걸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와 갑자기 부자된 느낌이다 네. 루아. 이제 와. 이제 는와 이제 는와 야, 미식아, 미카. 아, 셀 넘어갑시다. 안 나오네요. 한 바퀴만 돌릴게요. 셀을 진짜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안나온 거야. 여기서도안 나오면은 셀은 안 나와요. 셀. 제발 나와 줘. 부탁입니다. 오늘 가시마스. 됐어 잠깐 왠지 됐어 왠지 그냥 됐어라고 우기자 안맞니 네, 네, 오라노 카시다티아 그렇지? 오레의 힘을 안아뒀다나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어 뭐야 끝났.. 끝나... 아 일곱개였구나 대지여 산이여 바다여 그리고 세상에 살고있는 모든 생물이여 나에게 뽑기 기운을 조금만 줘 제발 왜또 남의 그성이야 왜? 장뽑기 아닌가요? 설마 익스트림만 나오나?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안 어, 나왔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안 나왔어 아오이 쇼에 민나 남의 어쩔 수 없어요. 아. 한바퀴만 돌리고 셀은 안할거야 이제 그냥 안나오면 어쩔수 없어 어? 잠깐만 다운로딩? 왔다갔다? 아니 남의 그성좀 벗어나보자 우주로 날라가자 우주로 10바퀴 하나 확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버둥 트랭크 쓰면 진짜 좋은데 신캐 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신캐 응. 언제나 오면과 그렇지 시오 오마이너 <웃음> 지.. 셀이 나왔네요 네, 퍼펙트 셀도 나왔어요 게다가 퍼펙트 셀 에이씨. 아직 모르니까 계속 갑니다. 마지막 한 장이 뭘까요? <웃음> 셀은 안나오네요 제가 왜 한번 하냐면요 이거 해야지 다섯개 해서 티켓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이 건너뛰어 건너뛰어 안나와자 이제 <웃음> 아이고, 방송이 되게 길어지고 재밌네 왜 이렇게 재밌지 네 없는거 얻었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다행 맞아요 5% 갑시다 5% 모르죠 여기서 또 진짜 기적같이 나올지 아 제발 버독 좀 나와 버독 안나왔어요 아 욕하시면 안됩니다 욕하시면 안돼요 그래 그래 진짜 마지막으로 가자 욕거 썼어 나 감아 주고미어치고이를 실어. 자, 더 이상 무리해 하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안 할게요. 안 하고 어, 딱한 번씩만 돌리고 말겠습니다. 이거, 레전드 올스타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레전드 리턴 한번 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개는 남겨뒀다가 나중에 나올 것 쓸게요. <목소리> 가자. <목소리> 아, 스파킹 하나 확정이죠? 어차피. 개가 나으부터 どうやって 고로소 워크워크 마시 고고카라가 스키각뎅은 크루스 큐슈사스 흐흑 자 많은걸 하지 않, 않겠습니다 말을 아낄게요 유구무언 하겠습니다 유구무언 하양사장님은 브롤이 매니아라서 브롤리 너무 좋아하시네요 <웃음> 와 네, 11월달 10월달에 뽑기 운이 좀 안나오나봐요 불쌍님 잘가요 안녕 아이고. 오? 뽑기 <웃음> 하나 확정? 아 원래 하나 주는거죠? 아 맞네... 오레가 無駄なことは… <笑>もう少し期待していたんだがね。 제가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 투탄포, 소모공을 제가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저처럼 괜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하게끔 후원해주신 HSK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드래곤볼 레전드 대전도 재밌었지만 맨 마지막에 3 0분이었 동안 진행됐던 뽑기 <웃음> 상처만 남기고 갑니다